박성엽 선수, 경력 야너왜 12년이라고 했었냐? 13년인데 너도 내려갑니다 <목소리> 강동준 선수 김현서 이재명 윤학준 이영민 박종화 김다열 박근우 이경민 박성엽 선수는 군선 경기 진출 티켓을 얻었습니다 와. 축하드립니다 <목소리> 할수있잖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준비하시기 바랍니다